니고은 네, 뭐하는데? 살살 밟고 내려와 척추 나갔다 야 완벽하게 하려고 좀 하지마라 네 그럴 능력도 안되는데 항상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다 조금 삐끗하면 싹다손 놓아버렸잖아 31년 동안 차라리 그때 다 던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갔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. 어제 저녁에 생각보다 음식을 많이 섭취했다. 예전 같으면 자괴감이 들면서 에이 그냥 아이스크림까지 다 먹어버릴까 라는 생각에 항상 사로잡혔었는데 어 그냥 동네 세네 바퀴 더 돌고 자면 돼 라고 바로 0.1초만에 커트해버리고 걸어 나갔다. 그리고 들어와서 씻고 개운하게 잤다. 그 욕을 해서 미안한데 이 아주 그냥 이 뭐랄까 이, 이 시비 새끼는 틈만 있으면 우리가 조금의 틈만 생기면 야 그냥 다 포기해버려 야 먹은 김에 그냥 배터질 때까지 다 처먹어 미친 듯이 낚시바늘 던지더라 진짜 미친 듯이 근데 이제는 우리 알잖아 낚시바늘 내려오면 말대꾸도 해주지 말고 0.1초만에 단칼이 잘라버리자 별로 안 질기더라 Yeah! 이번 시즌 데드 행 목표 2분 꼭 채운다 아니 니네 자면서 자꾸 왜 눈치를 보는데 잘라죠 뒤통수가 빤딱빤딱 하네 아무튼 우리는 덕바르쇼. 미 i